이 부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돼, 이게 <some music video> <-워> <웃음> 어뭐었다 <웃음> 어, 이거 안 상대방이 지금 용을 먹고 있습니다 어, 네. 강타가 없는데 아, 어떻게 스틸을 할까요? 강타 있는 정글러를 빼오면 됩니다 오, <웃음> 이걸 또 응용해볼 수 있겠죠? 오, 어? 야 끌고 왔다 이거 사라코 리신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믿고 있었냐고 날 뻗었구나 아. 게임이 끝나기 일부 직전에 절체 절명의 순간 우리팀 리신이 등장했고 차.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리신 Q 맞았으면 막은 거였어 <웃음> 파이크가 정말 슬플 때가 언제 인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팔기리로 아무것도 못하고 뚝과 맞는 걸 스켜보는 것도 직접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복수하겠다고! 넘어와! 안녕? 안녕? <웃음> 잡았다 뛰지롱 막 뛰지롱 장막 뛰지롱 타칠거지롱 전멸 빠졌지롱 오? 너무 자신감 넘쳤는데 미안. 제발 나도 한입만 한입만 아니면 어, 어. 아니라 크게 먹어라. 먹어, 그냥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붙어, 붙어, 붙어. 먹어, 먹어, 먹어.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 정도면 떠먹인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가지고 쌀부터 재배한다면 이렇게 맛있게 먹여진 <웃음> 느낌인데, 농부의 <웃음> 마음을 이해해버렸어. 막 이래. <웃음> 으아아아, 화, 차파. 오케이, 맞췄노. 야, 아예 도트를 죽이자. 그럼. 아, 씨발, 잠마왜안 먹었어. 장마. 뭐, 배가... 개가... 마이 노 오아 씨발! 적팀의 마스터이랑 카이사가 잘 커서 우리 팀도 괴물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오. 네, 진짜 세다. 아, 다 죽어 이렇게 아 운영 엄청 당하는데 이거? 어, 야스 한번 잡고 야스오 기절 어, 아마이궁 없네 와야 뭐하는 거야 둘이. 아, 안 돼. 나도 아, 피가 없는데? 너궁 있잖아. 어? 근데 상대 마이가.. 쟤쟤 알파 없어. <웃음> 오 뭐야. 야 뭔가 이상하게 딸려왔어. 어? <웃음> 아가 다 먹어. 넌다 나에게 가. 아이언맨. 천만큰 사랑해. 와 3천만큼 사랑해. 어. 너나 지금데. 오한 탈각이 모여서 친구들과 다 같이 한번 싸우고. 와, 나 그냥 죽을 뻔했네. 나 이거 나안 쓴다. 응. 아. 바론도 기분 좋게 챙겨줍니다. 드래곤도 하나만 더 먹으면 영혼이었는데 나이스. 가뿐히 먹고 아칼리와 맛있어. 같이 합을 맞춰 루시안도 잡아냈습니다. 기이리고 있었다. 게임 내내 무서웠던 마스터희도 이젠 두렵지 않았죠. 나이스. 살렸고. 뭐 <웃음> 아, 카카, 카카. 힐 장로용, 바론, 없지. 바다용의 영웅까지 <웃음> 세 개를 다 챙기니 무슨 메이플처럼 버프칸이 띄워져 있네요 버프를 얼마까지 바를 셈이 메이플이야? 어? 메이플한는 찔렸죠 방금 어카 죽어라 라이벌이프스 죽어라 이 말이야 저 용당의 라이벌이프스 어. 얍 어. <웃음> 이렇게 에스플까지 나오면서 재미있는 한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